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혈당이 떨어졌을 때 분비돼요 혈당이 떨어졌다 혈당을 증가시킨다 혈당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힘을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니까 얘도 증가하겠네 아 이런거구나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요런 물질들이 증가하겠구나 라는 얘기에요 요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대항 혹은 회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혈압이 떨어졌어요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을 상승시켜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 증가할 거예요 그죠 출혈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손상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얘네들 증가합니다 출혈이 일어났다 그러면 혈압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체액이 빠져나가니까 체액이 빠져나가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 증가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혈압을 재정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정상 수준으로 그죠 아,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얘네들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고 혈당이 떨어진다 혈당 저혈당이 왔다 그래도 얘네 증가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분비돼야죠 코티졸 분비되나요? 분비되잖아요 얘네들이 단백질을 분해하잖아요 그쵸 단백질 분해하면 뭐가 돼요? 암이 노산이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간으로 흡수되고 그럼 뭐다? 뭐, 어떻게 돼요? 아, 말이 왜 이렇게 빨라? 포도당 어, 신합성이죠? 신합성 요거 증가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런 것도 증가시키는구나 요렇게 조금 폭넓게 폭넓은 것도 아니야 그냥 연관적으로 좀 생각해 본거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 통증 통증이 심할 경우 손상에 의해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도 얘네들이 분비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흥분했을 때는 침착의 반대가 흥분이잖아요. 흥분했을 때 아픈 거잘 몰라요. 힘든 거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아파서 못 도망가겠어 아니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고 가는거예요 예전에 왜 사극보면 화살 맞았는데도 맞은 상태로 막 가다가 다 가서 편안한 상태쯤 아프자, 아프다고 하잖아요 맞나? 어, 어쨌든 그래요 아 그런거구나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복잡할 때 있잖아요 그럴때도 이거 분비됩니다 감정적으로 복잡할 때 혼란스러울 때 얘네들이 분비되면 안정이 되는게 아니라 이거 이제 불안 불안이 더 커지는 거예요요거를더 어, 가중시킨다 얘기예요. 아, 라는 얘기예요아이런거구나라는거예요 그러면 회피에 성공했어요 회피에 성공하면 이제 쉬어야죠 그럼 이제 안정상태가 되는거잖아요 그쵸 요 상태에서는 에너지원도 많이 썼을테니까 기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력을 보충해야 되겠네 기력을 보충하려면 식욕이 땡겨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게되고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증가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안정시에는 인슐린이 스트레스 상황보다 증가할 거다 라는 얘기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반대로 억제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니까 안정된 상태는 부교감이네 아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과 관련된 호르몬은 인슐린 이렇게 되는 거고 교감은 코티졸 글루카곤, 카테콜라민 이런 상황은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에는 여러 상황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안한 상황, 저혈당, 출혈, 아니면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 등등을 다 스트레스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고 운동도 거기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이번 시간에 합니다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